너무 좋은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진짜? 유하! 유하! 아, 심지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펄트를 해볼 겁니다. 자, 새로운 포켓몬. 드래펄트. 자, 도롱룡이랑 그 비투전 포켓몬화 시킨 건데. 어, 잠깐만! 여러분, 그럼 이 머리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 날라가는거 아니야? 아, 애기를 날린다고. 섀도우 볼하고 섀도우 볼하고 용의춤 섀도우 볼하고 고스 트 다이프 이렇게 총두 가지 빌드해서 한번 총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 물건은 흰머리띠 치유 왕관 연타 스카프 이렇게 총세 가지 들고 갈 거고요. 이거 배틀 아이템 플러스 파워나 스피드 업 탈출 버튼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들고 가면 될것 같고 만병통지세까지도 쓸만할 것 같아요. 야, 이게 훨씬 낫네! 퇳! 퇳! 나이스! 좋아! 자킬가 님이 내려오시면 은앱스 같이 때리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잡았어요! 나이스! 와, 좋아 좋아 나쁘지 않은데? 아이템 이렇게 가져가니까 좋네 나이스 좋아 이거 내가 다 먹어 야 스플래시 데미지 뭐야 자 일단은 용의춤 한번 찍을게 요 용의춤 찍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확실해 응, 내가 먹어. 야, 도망갑니다. 야, 잘하고 있어요. 저 진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그치 어, 주엉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두두 두두두 두두 이쪽으로 도망가고. 우 이거지. 두 아하하! 조만 아주 아이고 그래펄트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펄트 이렇게 하는 건데? 나이스! 시도우볼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깨어졌다! 아 근데 어렵긴 해 어렵다 제 생각에는 이거 용의좀쓸때이 아래 에 있는 게이지 강화병사 게이지를 정말 잘 채워놔야 되네 여기 스프이한번 할게요 나이스! 좋아요 뭐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닌? 아니... 어, 오, 오, 오, 미안해 미안해 아래 <웃음> 왜다 뚫렸냐? 뭐냐 이거?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용의 춤이 성향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한번 더 해볼게요. 와 이거 이거 진짜 억가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아크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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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뭐야 나쁘진 않네! 뭘한 거? 응 내가 더 세? <웃음> 응 내가 더 세? 난 어그로 끌고 가! 나 어그로야 어그로! 어차피 상관없어 아. 죽어도 돼? 아크샨이 보인다! 아크샨이 보인다! 아막 그러네? 아이 스킬을 좀.. 아이 아크샨인데 이거? 아 딜러 한번 볼게요! 아 나쁘지 않은 그냥 딱 전형적인 딜러다! 괜찮네! 자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 아래쪽으로 갈 거고요 빨리 빨리 둘셋아이 맛있다 <웃음> 자전 빠질게요 이거 충분히 이득이에요 나이스 하나 둘셋넷 죽고 아 실드가 생겼구나 아 아깝다 먹을 수 있었는데 자 고스트 다이브 찍어주고요 자, 사라집니다 둘셋 어, 딜 어마어마한데, 뭐야, 이거? 고스타이브가더 센데? 아, 고스타이브 좋네요, 진짜. 공격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은신하고 있다가, 강제 나타면 나, 탯, 탯, 탯, 탯. 아, 연타 스카프랑 시너지가 정말 좋아요. 데미지 평타는 나쁘지 않고. 아,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아, 아까워. 너무 아까운데, 이거? 이제 로밍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자 버스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여기 얘랑 같이 쏘네 자 멀리 멀리 뒤에서 둘셋 나이스 와 아, 괜찮은데? 일단은 이거 아래쪽이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내려가서 또 힘을 실어줄게요 자 전폭기 출격 준비 일단 레벨업 좀 할게요 음, 전폭기 아직 강화 안됐어 업그레이드 안됐어요 이게 싫어야 이거? 이거 때문에 레벨업 못하는 거 싫어요? 드레펄트로 지나있다 자 드디어 평타가 세개씩 나간다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야뭔데이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야 윈실 생각해버리니까 스탠스 전투기잖아 이거 이거 내가 이김 를 모티브로 만들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나이스어 백업 주었어요. 뭐와오오오오오 제발 제 일단 평타를 좀잘 쌓아놔야 되네요, 이거는. 자 포크기, 자 스텔스 기능 온. 스텔스 기능 온아 재밌네 이거 아 재밌다 와 뭐야 이거 발사 일로와 발사 그렇지 다 내꺼 자 스텔스 온 우쩌라고 우쩌라고 우쩌라고 우쩌라고 쭈당 너도 일로와 여자식아 발사 미사일 발사 음나 집에 갈거야 자또 스텔스 자 잠입해 어 나쁘지 않은데 야 고스다이브가 좋네요 어, 너무 좋은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진짜? 자, 스텔스 온. 자, 잡았습니다. 자, 저거 쓰게 냅두고, 냅두냅둬 냅둬.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나 저는 머리도 그냥 계속 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이스! 나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폭. 버스트.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어디다! 아, 이거 안 좋지가 않은데? 자, 이 인형이겠어요. 아이고, 이거 금방 잡아라 이거 어떡하나? 테스온. 나가 정리니까요. 축업 축야 이거 괜찮다. 아이 <웃음> 보스다 이거 하고 시동불이네. 야 뒤에 뭐야 이거. 와 나와 이스 와 MVP는 뺏겼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전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질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11만 5천? 야질량은 최고네 자 그럼 심지 여러분 오늘 드래폴트 한번 찍먹어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바!